구명시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이었다. 1989년 미국으로 가기 전한 여인의 구명시식을 올린 적이 있었다. 그녀는 가정이 있는 남자와 딱세번 만났는데 그만 아이가 생기고 말았다.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고 그 남자에게 말하지 않은 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44세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구명시식을 올려주세요. 가만히 들어보니 내가 아는 분과 사연이 비슷했다. 혹시 그분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영입니다. 깜짝 놀랐다. 그분은 바로 나의 이종사촌 형님이었다. 1939년생인 형님은 6.25 전란으로 전주에 있는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다. 내게 이모부이신 형님의 아버지는 함경도 출신의 동경 유학생으로 수학에천지셨다 형님도 수학상을 모두 휩쓸며 수학 천재란 소리를 들었다. 당연히 스대에갈줄 알았는데 형님은 역학이라는 엉뚱한 길로 들어서 젊은 나이에 사주의 대가가 되었다. 1982년 형님은 나의 부친의 기일을 기억해 잊지 않고 찾아와 주었다. 김진아, 이번에는 차이력 총경이라 쓰지 말고 차이력 경무관이라고 쓰자. 아마 곧 그렇게 되실 거다. 그것이 형님이 참석한 마지막 기일이었다. 그해 11월 중순경, 형님은 44세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 세월이 흘러 2011년, 형님의 말씀대로 부친께서 경무관으로 추사되셨으니 대단한 통찰력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자신이 죽은 뒤의 일을 마칠 수 있었을까 그날 구명시식에 나타난 형님 영가에게 형님 저 여성분에게 형님이 나의 이종사촌형이라고 솔직하게 말할까요? 라고 묻자 형님 영가는 안된다 절대로 비밀로 해야한다 모른 척하는 게 도와주는 일이다 라고 말한 뒤 나는 44세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정말 피하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너도 알고 있었지? 물론이었다. 나는 사랑하는 형님의 장례식에도 일부러 가지 않았다.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후 후암 선원의1 0일 구명시식 때마다 형님의 위패를 쓰고 있다. 형님의 죄의 공고 졸업식 날 가족 중에 나만 참석하였기에 나와 찍은 졸업사진이 유일했던 형의 웃는 얼굴이 종종 그리워질 때가 있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사건이 일어나던 날이었다. 대학교에 입학한 나는 사법고시를 결심하고 종로의 유명한 관상가인 B씨를 찾아갔다. 그는 나를 보고 단칼에 볼 것도 없으니 그냥 가십시오. 라며 관상보기를 거절했다. 그때였다. B씨 옆에 서있던 한 남자가 너는 혹시 차총경님 아들 아니니? 라고 묻는 게 아닌가.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인사비서실장직을 지낸 C선생님이었다. 아버지와 친형제처럼 지내셨고 나도 아버지를 따라 경무대에 있는 C선생님 댁을 몇번다녀오곤하였다 내가 잘 아는 분의 아드님입니다 다시 잘좀 봐주십시오 그러자 B씨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말을 하였다 종교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나와 같은 길을 갈 것이오 아니면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소 침술의 명인으로 사주와 관상에도 높은 경지에 오르셨던 C선생님도 B씨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길진아 너 사주는 좋지만 눈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내 눈은 단명상이지만 그것을 맨하려면 종교계통의 일을 해야 해. 하지만 나는 꿋꿋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백결액으로시한부 판정을 받고 다시 시선생님을 찾아갔다. 시선생님은 연신 피를 토하며 기침하는 나를 보면서도 너는 죽을 사람이 아니다. 사주는 절대 못 속인다. 큰일을 할 사람이니 기운을 내라. 면서 어깨를 토닥여 주셨다. 그 말의 힘을 얻은 나는 죽기 살기로 건강을 회복하고 결국 종교인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94세가 되신 C선생님에게 인편으로 용돈을 보내드렸더니 선생님은 내게 전화를 주셔서는 길진아 나에게 소원이 있다 죽을 때 말이야 자는 듯 갔으면 좋겠다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지 나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꼭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얼마 뒤 선생님은 소원대로 주무시는 듯 돌아가셨다 선생은 기술을 가르치고 사부는 직업을 가르치며 스승은 인생을 가르쳐준다고 하였던가. 씨 선생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등대와도 같은 큰 스승님이셨다.